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의 TV 브레드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감하셨는지 있습니다. 안에는 비스켓이 두 봉지가 들어있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비스코토리비아 식물성조직 타리떼마스카 10에서 29살 여성의 식물 조직 섭취 평균량이 적혀 있네요. 1 1 8 g 이 적혀 있네요. 밑에 보면 본 제품에 의해서 두 봉지 5 5 g 이이고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속을 한번 뜯어. 예 포장 안에는 다섯 개 글린 하나, 둘, 셋, 어, 다섯 개가린여 이렇게 나와요 한번 먹볼까요 음, 맛도 아, 좋네 블루베리 맛이. 한번또 먹어봅시다. 아, 이들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네요. 그어 바삭바삭 속은 부드럽네요. 한번 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 카롱은 아닌데, 막 카롱처럼. 블루베리, 라즈베리 맛제품 여기 보면 영양 보송 표시 있한 음, 팩. 칼슘이 120. 물질이라고 해서 밀가루라든지 어, 우유 성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어, 뭐라고 써있나요? 오나까니 우레시마메 지식이라고 써있네요. 심바이온티크스 또와심파이티크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산균. 유산균을 말하고요. 오나까니 장을 얘기하시, 얘기하고요. 시얘기하 우레시킨. 좋은 세, 균이라고 하겠죠. 오나까니 우레시킨. 음, 장내에 좋은 균이 에사또 나루 에사면 뭐 먹이라고 하는데 조금 해석을 하자면 먹이보다는 뭐 영양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쇼부도 조직을 얘기하네요 함께 섭취하면 아프로치데스라고 하죠 음 식물성 조직을 함께 섭취하면 큐그 몸에 좋은 이론 균, 또, 균과 식물 조직을 함께 먹으면 장, 장이 좋다는 라 얘기죠. 결론 음. 그리코라나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음, 여기 이제 광고에부처럼 유산균이랑 식물 조직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비타민 D 비타민 B1, B2 비타민 D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네요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것 같네요 두 봉지가 있는데 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맛도 좋고 요 영양분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맛깐을 이용해서 여기 프라레르 프라레르 하크부츠가인데 오사카에서 뭐 열리는데요 2019년 12월 31일부터, 1월 6일부터, 11일 13일, 오사카 난코 ATC 홀에서 열리네요. 음, 이 티켓을 가시가시면, 음, 성인은 800엔,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600엔, 그리고, 100엔 리비켄이 적혀있네요.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정화 드립니다. 음, 그러면 결론이 되자면이 비스코 아이들에게 장애 좋은 간식이라고 선전돼 있는 한 비스코를 한번 드셔보세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조이티비 브래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